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때내 남자가 터프하다고 느끼시나요? 또 여러분들은 어떨 때내 여자가 나를 터프하다 라고 느낀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럴 때는 무조건 터프하고 이럴 때는 무조건 터프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요 내 예상과는 전혀 다른 포인트에서 내 상대방이 나를 터프하다 라고 인식할 수 있다는 것또 상대방이 터프하게 느낄 것 같아서 했던 내 행동이 사실은 내 상대방이 싫어할 수도 있는 그런 행동이라는 것을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성스러움을 나타내는 것이 터프하다고 라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그런 매력을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도 생각하고요. 여자분들 입장에서 남자에게 심쿵 포인트가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것도 터프함인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남자가 생각하는 터프함과 여자가 생각하는 터프함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기준이 다르니까 그걸 우리가 잘못 알고 접근하면서 오히려 심쿵해야 될포인트에 실망 포인트가 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의 전제사항이 있다면요 이런 행동을 할때내 여자가 나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거나 나와 사랑하는 사이일 때 그럴 때잘 살려보자는 거지 어떤 여자에게든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이 나를 터프하게 느낄 거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큰 독이 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시로 들어보는 거예요 어떤 남녀가 썸을 타다가 두 사람의 분위기나 사이가 점점 좋아지고요 그렇게 데이트를 하다가 남자가 여자의 집 앞에까지 데려다 줬어요 누가 봐도 우리 둘은 달콤하고 수줍은 듯한 뭔가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묘한 기류가 흐르는데요 여자가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뭔가 아쉽고요 남자도 집으로 돌아가려고는 하는데 뭔가 아쉬워요 이게 어쩌면 키스 타이밍일까요? 남자인 나도요 여자인 나도 요 뭔가 연상은 되는데 또 두근거리는 것들이 있기는 한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순간이라면요 여자는 어떤 남자에게 터프함을 느낄까요? 1번 저기 키스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남자 2번 일단 여자를 압도하듯이 그윽하게 쳐다보면서 입술을 가져다 대는 남자 어떤 분들은 요첫 번째 저기 키스해도 되나요? 라고 말하시는 남성분에 대해서 매너 있는 남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 매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두 번째 그윽하게 아무 말 없이 입술을 가져다 대는 남자에게는요 박력 있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자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전제가 있다면요 두 사람은요. 이미 오늘 하루 동안의 데이트를 잘 해왔고요. 혹은 그동안 썸을 타면서 우리 둘이 무난하게 데이트를 해와서 호감을 서로 느끼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상대에 대한 충분한 매력이 느껴지고 있고요. 또 나도요. 상대를 정중하게 대해왔다면요. 그런 상황일 때 키스해도 되나요? 라는 부분은 다소 소심한 사람으로 보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말없이 입술을 가져대는 남자에게는 터프다는 느낌을 느낄 수 있겠죠. 물론 남자 입장에서는요. 첫 번째 그렇게 물어본 행동은 상대를 배려해서 한 거라고 할수 있어요. 물론 여자분 입장에서도요. 그게 배려를 받았다라고 느껴지기는 해요. 다만 그게 터프하다고 느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심쿵하지는 못하겠네요. 역시 두 번째 입술을 가져다댄 행동도요. 조금은 무례할 수 있다라는 건 맞아요. 그럼에도 그 무례함보다는 터프함이 느껴진다는 게 매력적인 행동인데요. 당연히 그 무례함의 정도가 기분 나쁘지 않은 정도가 될수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근데 그 순간만 어떤 감정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남자가 여자에게 키스를 했는데 여자 입장에서 놀래고 당황스러워서 갑자기 밀쳐내거나 남자의 따귀를 때릴 수도 있어요 그걸 감안해서 남자가 여자에게 키스를 시도했던 행동이라면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남자가 그런 행동을 하는 여심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그 상황을 대처해 줄수 있고 여자의 마음을 불편하지 않게 마무리해 줬을 때 여자의 마음속에는 그 남자가 터프하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남자가 요 자신의 입장이 조금 부끄럽거나 난처해질 수 있음에도 그러니까 남자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그 행동 이후에 자신의 상황이 조금 부끄럽거나 난처해질 수 있음을 감안했음에도 알면서도 그 상황이 실제 벌어졌을 때그 감정들을 감당해주고 부드럽게 대처를 해주는 게 배려의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랬을 때그 여자는 남자에게 터프함과 심쿵 포인트를 느끼게 되는 걸 거고요 두 번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남녀가 언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 둘이 대화가 잘 통하지 않으니까 분명 두 사람 사이는 에 답답한 기류가 흐를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남자가 그 답답한 마음에 아 알았어 그럼 그렇게 하자 어? 됐어? 라고 돌아서요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남자인 나는요 지금 내 답답함이나 내 감정들을 화끈하고 조금은 단호하게 여자에게 알렸다라고 그리고 찌질하지 않게 남성스러움을 드러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단호한 내 모습에 조금은 터프함을, 남성스러움을 느끼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자 입장에서는요 남자가 단호하거나 화를 낼 때도 그 안에 어떤 느낌이 전달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남자 스스로는요 자기가 좀 터프했다 라고 자부할지는 몰라도요 여자 입장에선요 터프한 게 아니라 그 정도로밖에 나를 좋아하지 않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나 자기를 너무 쉽게 막대한다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겠죠. 혹 남자가 간혹 잘못된 이런 터프함을 보였을 때 여자가 잡거나 달래보는 행동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런 여자의 모습을 보고 내가 터프하게 보여서 이 사람이 나한테 끌렸나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건 정말 위험한 착각인데요. 그 순간에 여자는 남자의 터프함에 끌렸다기보다는요. 공포심과 불안한 마음에 그이후에 여자는요 그 사건이 있었던 순간을 오랫동안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화를 내는 것을 이해를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게 터프함이라고 합리화를 하기 시작한다면 둘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쉬울 거예요 차라리 남자 입장에서 자기가 답답하고 격한 감정이 들었다면요 그래 내가 바보다 너밖에 모르고 너만 좋아해서 이렇게 승질내고 어떻게 표현할 줄 몰라서 맨날 이래. 그런데도 어떡하냐? 네가 이렇게 좋아서 내 마음이 너한테 전달이 안 돼서 내가 돌아버리겠는데 이런 정도의 격함을 표현했다면요 그리고 그말 안에는 요 여자인 나를 사랑하고 있어서 그게 너무 힘들다는 라 감정이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뿜어내는 남자 그때 여자는 이 남자를 터프하다고 라 느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 화를 내는 것을 여자들이 무조건 싫어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그렇다고 무조건 터프하다고 느끼는 것도 아니겠네요 그럼 여자는 어떤 때 터프함을 멋진 터프함이라고 느끼는 걸까요? 키스를 할 때나 언쟁이 생겼을 때 여자가 느꼈던 터프함은요 이 남자가 나를 원하는구나 나를 참 많이 좋아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담아서 남성스러움으로 표현해 올때 그때 터프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상황을 무마시키기 위해서거나 잘 넘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자인 내 마음이 뭔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되 그게 너를 진심으로 원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라 그런 당당함이 느껴질 때 그때 그 강렬함의 호소가그 남자를 터프한 남자라고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 남자들은요 화가 나면 집어던지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단순히 내 감정들을 밖으로 뿜어내기만 하거든요.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그때 내 여자는요 나를 절대 터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무례하거나 무섭다고 라 생각을 하죠 여자인 나를 지켜줄 강인함이라고 느끼지 않고요 여자인 나를 파괴시킬 것 같은 파괴력이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물어보면서 키스를 시도하지는 않지만 그 안에 부드럽고 조심스러움을 담아서 네가 두려워하는 것을 내가 감당하겠다는 라 마음으로 내 책임으로 떠안는 모습이 여자에게는 터프함으로 느낄 수 있는 거겠죠 화를 낸다 하더라도요. 그화 안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아끼고 있는 마음이라는 고백이 담겨 있다면 그때 여자는 나를 터프하다고 라 느낄 거라는 거. 남자가 길거리에서 다른 남자와 시비가 붙었는데요. 거기서 물러서지 않고 당당히 싸우고 있는 남자를 여자들은 터프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물러서지 않고 있음에 대한 것이 터프함이 아니라 그 시비가 내 여자를 지켜주기 위한 시비인지 남자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시비인지에 따라서 그 시비를 두고 내 여자는 터프함이 결정될 수 있다고 라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내 여자친구와 싸웠다면요 지금 내 여자친구가 나에게 화를 내면서 비난하고 있다면요 그때 내 여자를 꼭 안아주고요 안기지 않고 싶어 하면서 소심하게 나를 밀어내고 있다면요 그럴 때 조금 더 힘을 줘서 저항하지 말라는 느낌으로 그 사람을 안아주려고 하고 있다면요 그러면서 내 여자에게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우리 잠깐만 이렇게 있자고 내가 부탁할게 라고 말하는 그런 순간들이 어쩌면 여자들이 좋아하는 터프함일 수 있겠죠 걱정되는 부분은요 아무 때나 또 맡겨 앉기만 하면 해결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내 여자친구가 나를 경멸할 수도 있어요 남자인 내 마음을 내 여자에게 잘 설명할 수 없거나 내 여자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너무 다른 것 같아서 다 이해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힘들다면 그때 내 여자를 향해서 이 여자를 안 아프게 해주겠다는 마음으로 못난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진실되고 조금은 격하게 안아주려고 한다면요. 그때는 내 여자가 진짜로 나를 터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또 덤으로 이 사람은 정말 세심하고 섬세한 사람이구나 라고까지 느끼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